안녕하세요 아 어, 여기 뭐 있어요? 음...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거 주세요 요즘에는 인테리어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빨간 거어 고등어 냄새 좋다 자반이에요? 어 배고프네요 배가 고파요 엄청 고파요 지금 숯불로 해가지고 맛있겠는데요? 노르웨이 산 아니에요? 국내산이네? 빨간 거. 아이고, 조금 탔네. 그냥, 이리저리 치면서 살았죠. 어우 맛있겠는데 고동안 맛있네요 도루묵 좋아하나?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그렇게 그냥 올리면 되지. 도루묵뭐 별거 없네. 아우, 맛있겠네요. 콜라 하나 주세요. 여기 있네. 아우, 콜라 생기네. 여행 근데 다 셀프 시스템인가봐요 아니요 재밌어요 술이 깨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데 술이 깨죠? <웃음> 이제 다 붙었네요 아 이제 있겠네 아이아 너무 저 어떻게 다 먹지?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이제 음음물려 와우 탄거 아니야? 와우 눈이 하얘졌어 이네왜 이렇게 커? 궁대산 <웃음> 맞아? 엄청 큰데? 아 도루묵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면 많이 잡히는 거 아, 안에? 안에? 잘 있네 오 도루묵 와우 와우 와! 쌌어 도루묵은 자우동체예요? 자우동체가 표현이 맞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음. 맛있는데? 들어오면 맛있는데요? 음 고등어랑 완전 다른데? 생각보다 상큼해지는데요 이거? 음 입이 깨운해지네 이게 아유, 맛있네요, 도롱모 네, 결혼 안 했으니까 청구하기죠. 도로모 맛있네요, 근데. 간은안 해도 맛있네, 이거. 찌개만 먹었는데, 찌개보다 훨씬 맛있네, 이게. 찌개는, 잘 모르는 사람 집 먹는 거네. 거짓말하고 맛있네. 내가 지금 사실은 첫날이라 좀 미흡하네. 그래도 맛있네요. 한국 김치. 오래가자! 오래가자고요? 뭐든 아우 국물 땡기는데? 사장님 김치찌개도 있어요? 그럼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아 이제 생각만 먹었더니 좀 물리네요 사골 김치찌개로 고등어 넣어서 어떤가? 아... 남으셨으면 뭐 그렇게 주세요 고등어 넣으면은 김치찌개 맛이 달라지네 꽁치보다 더 맛있어 맛있게 주세요. 그래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죠. 사장님 덕분에 맛있는 술안주 먹고 갑니다.